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턴 동작을 배우기 전에 저번에 알려드렸던 푸시오프 동작을 어느정도 익혀두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턴은 기본적으로 백사이드 턴과 프론 사이드 턴이 있는데 백사이드 턴은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등 방향을 보이면서 돌면은 백사이드 턴이라고 하고요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몸을 보이면서 돌게 되면 프론 사이드 턴이라고 합니다 일단 양발을 마운팅 볼트 위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백사이드 턴을 먼저 알려드리면 주행 방향의 기준으로 몸쪽 방향으로 고개와 어깨를 닫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 주행하는 발 앞꿈치를 살짝 눌러주면서 무게중심을 실어 줍니다. 프론 사이드 턴은 주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시선과 어깨를 열어주시고 장에 주행하는 앞발을 앞발의 뒤꿈치 쪽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살짝 무게중심을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턴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스케이트보드의 턴 동작을 배워보셨는데요.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전 스트레칭을 항상 충분히 해주시고 스케이트보딩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